이쯤에서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했던 매매를 소개합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형이 이상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섬유공장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왜 샀냐고 물어보니 당시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5400원에 200주를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형왈이 회사는 재경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야. 저는 다짜고짜 형 인터넷이 최고요. 인터넷 회사를 사야지 섬유는 뭔 섬유 회사요. 당장 팔어 회사 망하기 전에 형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다음날 팔았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는 주식을 어떻게 200주나 샀는지 어쨌든 갠신이 팔았습니다. 5,700원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익이 났다고 저녁에 맛있는 것사 먹었습니다. 저는 형이 지금도 그 주식 얘기를 할 때면 할말 없습니다. 그 섬유회사 이름은 신안화섬이었습니다. 그 회사 주가는 현재 액면가 100원으로 2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니 또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기술적 분석을 배우자. 기술적 분석을 배우기 위한 첫 단계는 모든 초보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전화 700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 주식을 매수한 후에는 꼭 700을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순서도 잘못했었습니다. 매수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700에서 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봉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쩌고저쩌고 주절주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00 열라 비쌉니다. 어느 달은 요금고지서 보고 혼절할 뻔했습니다. 기십만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사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점으로 달려가서 왕창 샀습니다 며칠 후에 책 읽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책의 내용 역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사이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렵쇼 소 뒷걸음질에 쥐를 한번 잡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가산전자라는 주식을 몰빵을 했는데 그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를 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상증자 공시는 점상 10번 거리는 좋게 됐었습니다. 우리 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뭔가 되나 보다. 예상대로 점상이 시작됐습니다. 세번의 점상. 우리는 미리 한 보름치 점상 가격을 계산하기에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쉽게 일곱 번에서 상이 그쳤지만 저희는 손실복구 다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날의 기쁨이란 환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그 며칠이 지금까지의 주식투자기간 중 유일하게 손실이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자신감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증자공시만 눈이 벌것도록 떠차다녔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나면 도저히 매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증자가 테마였기 때문에 주문 속도가 늦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사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졌습니다. 산미정보통신. 그런데 참복도 없게시리. 몰빵으로 산 그날부터 증자 테마 약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하더니만 손도 못쓰고 유상 무상다 받고 말았습니다. 증자를 받은 덕에 주식수가 늘어 배가 빨갛게 불렀습니다. 반토막. 다시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고수에게 1대1 미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력의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세력 그 한마디에 뿅 같습니다. 듣자하니 세력주는 기본 500%의 수익이 난다고 하더군요. 센 세력은 1000%도 날린다더군요. 저희는 그날부터 세력주만 찾아다녔 습니다. 그러던 중모 증권사이트 공개 게시판에서 어느 고마우신 분께 특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침 일찍 그 종목을 매수하기로 하고 못 살까 봐 상한가로 미수 몰빵을 질렀습니다. 모 철강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초소형주로서 거래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상한가 매수 주문을 넣어서 아침 동시호가에 상한가를 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상한가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상한가 가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속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수는커녕 오히려 매도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날 종가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 내리 이틀이 더 빠졌습니다. 결국 미수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손실을 무릅쓰고 매도했습니다. 손실열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우리가 팔고난 다음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단기간 20일 동안 세배 가까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 12만원 매도가 97,000원 며칠 후 27만원 그 주식은 정말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세력주를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력으로부터 쓴맛을 보고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수익률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1대1 미팅으로 기술적 분석을 배운 분에게 찾아가 세력주의 특징 몇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그중한 가지가 대량 거래가 터진 후 거래가 급감하며 주가가 몇 개월간 횡보하는 주식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증권사에서 주는 상장회사 핸드북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래량 차트를 보며 그런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들여다보는 바람에 형은 치질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깟 치질이 문제이겠습니까? 온전 찾아서 수술하면 되지 아무튼 상장회사 핸드북이 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스닥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차트를 보니 대량 거래를 터트리고 오랫동안 횡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거다. 다봉 침받다.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가산전자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차트상 완전한 세력주였습니다. 다시 실탄을 저장하고 이번에는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워낙 주식수와 유통수가 적다 보니 사모으기도 힘들었습니다. 형과 저는 다시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완료 후 수일이 지났는데도 주가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전화 700에 손이 갔습니다. 서론만 연락했더니 그 종목은 녹음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이겠습니까? 회사 주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담과 통화를 해보셨겠지만 솔직히 뭐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담이 목소리도 알더군요. 주담이 없을 때는 이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장과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담과 친분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뭐 중요합니까? 수익이 중요하지. 둘다 몰빵을 했으니 매매를 할 수도 없고 하루에 몇천주 거래되는 주식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 수밖에요 우리 때문에 주담만 죽어놨습니다 참다못해 하루는 톡 까놓고 주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대량거래가 터진 것으로 봐서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작전 안하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주담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식으로 진진발리를 내리니까 아주 괴로워 하더군요 다시 주담에게 톡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량 거래 터질 때그 물량 누가 받아갔냐고 번갈아가며 고문을 가하는 통에 참다 못한 그 회사 이사가 불더군요. 당시 임시주총 관계로 주주명부를 폐쇄해보니까 특수 관계인이 아닌 몇 사람이 약 15%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이사님이 저희에게 더없이 큰 선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주주들의 주소를 알수 없냐고 또 진진바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아냈죠. 그런데 몇 사람의 주소가 비슷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이거다. 저희는 그 주소와 이름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화국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고심 끝에 그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덜난 개미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좀 연락주세요. 솔직히 보내면서 과연 연락이 올까 미심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은 아닌데 편지 내용이 무슨 뜻이냐고. 저희는 정말 호소하듯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는 아 아닌가 보다 절망에 쌓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멍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주소가 명동이었거든요. 아시죠? 명동에는 사체가 많다는 것을 저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할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 나더군요. 우리가 물량을 던지자마자 날아갔습니다. 700%까지 우리도 조금만 먹여주지. 이런 게이 주식의 세계였습니다.